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저거부터 해보자 엔더맨 진주 구하러 가자 어? 위더 뚝배기 필요 없어요? 아 위더 뚝배기도 마저 있어야 돼 내가 구 뚝배기 필요해 우와! 뭐 위더 뚝배기 세개 구했어? 가스 트리거로 때리니까 나오던데? 우와! 비소라 왜? 그렇게 두 개를 더 구하면 돼 어서 어서 구하렴 어 맞다 비소라 어? 잘봐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죽었어? 형이야, 형이야. 자, 그 뚝배기는 눈에 넣고 가. 어어, 어, 어. <웃음> 치다가 죽을 뻔했지. <웃음> 웃지마 <웃음> <웃음> 형, 형, 떨어질 때 어떻게 앉아? <웃음> <웃음> 아, 거참 민망하고만 그래! 잠시 소란이 좀 있었구만 음. <웃음> 아 나는 멋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스트 죽이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거 하니파니 한판이가 봤잖아? 형 이제 오늘 하루종일 놀림 받았어 오늘 근데 한이파니한판이는 리얼 조사병단 데려갔거든 어 맞긴 해 예비군 훈련 갔어요 여러분 <웃음> 그러면은 진짜 사격해? 사격하지 어. 일단..머리는 하나 얻었으니까 엔드 진주부터 일단 좀 얻어볼까? 어 마침 딱 여기 그 숲이 있네 역시 그러 보니까 아어어오케이 네 어, 어. 어, 땅에 찍어도 하늘로 날아가는 마법 어, 아아나 아, 아. 오늘 왜 이러지? 컨디션? <웃음> 좋은 소식. 저희 농사 짓기 쉽도록 지금 뼈블록 발견. 우와. 어. 왠지 조영이랑 나랑 같은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어차피 아닌가? 요것도 위더 만들려면 캐가야 되잖아요. 요. 맞았습니다. 어! 이 소리는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공. <웃음> 아, 잡았다. 그러고 죽어서 울면 대박일것같은데 <웃음> 어? 가끔씩 이거 특이한게 가스 새는 소리가 난다 가끔씩 퉁 하면서 안 쏴죠 에이. 어 이거봐 아, 방금도 안됐어 잡았어 가스 우와아 잘했다 반은그으로 할래? <웃음> 와 엄청 멋있다 나가 <웃음> 형초록색못 찾았어, 찾았어 아걸왜못찾 와우 뭐야? 받아 <목소리> <목소리> <이거 봐! 목소리> 오! 아 이거 봐 이거 봐. 어 방금도. 와! <목소리> <웃음> 오! 오! <목소리> 어, 어 따로, 따로. 안될 때가 있다니까어 겁나 무서워 이거 어인 데이터팩 때문에 엔더맨 스폰 안되나? 아어 맞는거 같아 왜냐면은 아 맞아 저번에 엔더맨 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졌어 오아 진짜. 오버월드몹 다 안나오네 그러면 금캐서 피글린이랑 거래해야겠다 피글린은 나오거든요 아하 또 그래야 또, 하나 저있다 저있다 저있다 야야야야 <웃음> 어, <웃음> 아, 돼지가 총 들고있다 돼지가 총 들고있어 <웃음> 오! 좋다 3개 나이스 6개 어? 나한테 아이템이 들어와있는데 한지에 조사노트가 있어요 어? 이게 목 뒤가 열쇠고 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써있고요 아마도 내가 뭔가를 좀 지어봐야겠어 이러면서 스톤 버튼이라고 돼있는데 이것 좀 봐볼래? 왜그래 왜그래 저 어, 주세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내용은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고 요거맨 아래 부분에 보면 무슨 시프터스? 발전 거진데? 저거 시프터스가 그건데 거인으로 변신하는 사람들. 설마. 조합창에 돌 버튼 맨 밑에다 한번 나볼까 그럼? 그러자. 돌 하나 구워가지고 그지. 일단 저 지금 엔더펄 다섯 개 있거든요. 오케이. 근데 캐빈님. 어. 한지의 필드노트 4번이에요 그러게 돌버튼이 저 자리라는 건 다른 자리를 더 채울 수도 있다는 것 같거든요? 진짜 빌딩 설계동가 이거? 근데 생긴 게꼭 여러분 이거 보면은 조합대처럼 생겨놔서 그러긴 아니, 했는데 한 자리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조합대라고 하기에는 네모를 노란색을 그렇게 딱 채워주질 않았어 밑에 세 군데만 했지 보관 일단 모아보자 음, 아니면은 음. 네 번째 조합법 힌트가 돌버튼을 여기다 놓는 그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이 어디서 구했어요? 그거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아닐까? 지난번에 우리 이거 만든 다음에 거인 한번 죽여봤잖아 그럼 거인 사냥을 갈까?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그래도 될것 같아 저 거인 한번 죽여보자 여기 두 마리 있다 오케이. 나 죽여보고 싶어 어어 어. 어? 뭐야 방금 죽인거야? 오케이 어? 에이. LN 예거를 완료했다? 한 마리 잡으면은 <웃음> LN 예거예요한 마리 잡으면 오. LN 예거 오 거인 있나 본데? 아 여기 거인 있나 아 여기 근데 그 어어어 어. 조심해 조심해 그러다가 그냥 잡아먹힌다 미하의 거인 기행종 기행종 어 겁나 많은 겁나 많은 장난아니 오 미친! 어머. 우와! 지하에도 엄청 많이 나와. 아하! 점프도 아니야 얘네? 민턴는 아아 지하에서 나와. 우와 엄청 어. 빨라! 아니 계속 나만 따라오는 거야 새? 그런 거 같은데? 목기를 노려줘! 억으로 어, 끌게 그러면 나이스. 거인 방금 죽였을 때 아이템 뭐 나온 거 없어 또? 쪽지? 어, 오늘 어, 없어요. 도트 나왔어 세 번째. 오오오세 어, 번째.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내용 봐봐 내용 봐봐. 내용을 봐야겠다. 어 이미 이미르 이미르 와디벤 이드 이드 디. 내나 내나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이미르 이미르? 그따구로 읽을래? 하지만 틀리진 않았어. 아, 이거 100% 조합법이다. 아, 이미르가 태초의 거인인가? 뭐걔 아닌가? 이 일기는 이미르를 사람의 언어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. 뭐 이러고 있는데. 인텔리전스 이러면서 지능 이러면서. 지능 있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. 100% 조합법이야. 아. 양쪽에 철괴 놓으란 얘기지. 아, 저거 유미르 프리츠 얘기예요. 음, 진짜 그러면은... 응. 거인을 죽여야겠네? 맞아! 그래. 우리가 사냥하러 다니는 거지 구축해주겠어는 아. 일본어로 뭐야? 구축시테아루 응. 구축이키마스? 구축이키마스! 이키마스! <웃음> <익히마스>. 이라샤이마스! <웃음> 이라샤이마스! 아. 주변에 근데 거인이 없지? 천둥소리도 안나 어. 갑자기 그럼 좀 돌아 좀 멀리 가 볼까요 이번엔? 어 근데 이상하게 케빈님 없었을 때 지옥가 있을 때 천둥 진짜 많이 쳤어. 음. 아 그래? 어 아니 나는 진짜 무서워가지고. 어, 어, 오 나왔어. 입니다 꺼니다. 꺼니다 구출하러 가자. 둘이야 둘이. 와잘 죽인다 이제. 오. 와. 어? 또 나왔어. 어디? 몇번몇 번? n u m b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You still my number one You still my number one 그들은 뭐지?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랑 비슷해갖고 왜 우리를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? 아 어인을 처음봤을땐 때아 그러네 1번 음 뭔가 연결점이 있을거야 이러면서 이거 뭐지? 아이언 너겐 뭐지? 철 조각 <웃음> 철 조각을 2번 자리 아우씨, 아우 나 이거 고장 났나? 이거 시연찬 시연치가 안와 지금 뭔가 가스가 이거 봐, 어, 되네, 되자네, 되네. 아, 또 사람들 볼 때는 또 되네 이거. 아왜 이러는 거야? <웃음> 이상한데? 아 대박. 내부서 빨리 달는 이유를 알았어. 왜? 덤프 뛸 때마다 우리도 데미지 입는 판정이라 그래요. 이 가스가 진짜 데미지를 주네, 그러면. 네, 판정이 그래. 어쩔 수 없어, 이거. 아, 어쩐지나 갑바가 다 사라졌네. 그러니까 갑옷이 사실 의미가 없어. 어차피 우리 주적은 거인이고, 잡힐 련 갑옷이 있든 없든 끔살이거든. 한 번에 죽더라. <웃음> 어, 그래서 그냥 갑옷 없이 다니죠. 뭐 적당히 신발만 챙겨 다니든지. 오케이. 저게 그 하얀색 엔더맨이었나? 어어 하얀색 엔더맨, 방금. 하얀색 엔더맨? 엔더맨? 응 오잉? 에이 엔더맨이 어떻게 하얀색이야 거짓말 하지마 아, 맞아 참. 검은색 엔더맨이지 아, 야 아무리 우리를 바보라 생각해도 야, 야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. 아니 내가 알비노 엔더맨을 봤다는데 <웃음> 엔더맨에 알비노가 어디있어 맞아 이 세계에는 어? 알비노 없어 그럼 어알리올리아 알비노 엔더맨이다 <웃음> 그래 이따고 뭐 했잖아! 있었는데, <웃음> 에이, 엔더맨이 어떻게 알비노야? 리 <웃음> 아이, 둘다안 꺾어봐야겠네. 쪼라 그래, 거짓말 좀 하지마. <웃음> 장담 맞춰주니까 아주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동안 거인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왜좀 잡을만해지니까 안 나오냐? 어, 여기있다여기있다있다여깄 엄청 있다. 어, 나왔어! 아, 1번이야. 아. 잠깐아 거의 거의. 오. 나 조심해. 와, 조심, 깜짝이야. 조심. 안 보였는데 땅 속에 서다 끌고 땅으로 내려왔어. 잡았다, 근데. 아, 잡았어? 오케이. 오. 2번. 2번. 오. 2번. 근데 근데 여기, 어? 여기 어떻게 나가요? 파줄까? <웃음> 파 줄까? 타겠는데? 타 줘. 아, 안녕히 계세요. 와. 감사니다 갑니다. 음. 어, 막으면. <웃음> 아, 그 정도면 된다길래 한요 정도만. <웃음> 야이 씨, 그만 <웃음> 더 뚫어줘. 나무 부숴줘. 아, 내네 칸, 내네 칸은 솔직히 나올 수 있다. 우선 어, 나타 어? 우와, 이제 걸리네. 오우, 아. 잡이오우 우후 우후 우후 우 우후 잡았다 잡았어? 오케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는 잘안 맞네? 어딱그 뒤통수를 이렇게 하고 이게딱 하고 차요 내거 들고 왔어? 어딨어? 너 거? 나 아까 고인한테 잡아먹혔잖아 아 그거 아이템째로 먹혀서 없더라. 엠비야 아, 이것도 가져가. 나 뚜벅뚜벅 이제 걸어다녀. 어야 <웃음> 뚜벅이도 괜찮아. 너는 이제부터 뚜벅병단. 어... 걸음마 병단. 마지막 거거든요. 음. 응. 레스 알래스... 페이뭔 소리야 저게? 유리판이요 아 진짜 파, 판이 영어였어? o i 한글 아닐까? 지금 그러면은 영어로 글스그러 g 은 y I'm hungry. I'm h u n g r 가 I'm h u n g n g r y I'm n 만들게요 오케이 예, 거인 집 만들... 옆에 있어 어. 만들세요 만들기 만들세요 왜왜왜왜 어. 왜, 왜, 왜. 주사기다 이거 이건 내용 안 읽어봤죠 케빈님 이건 어 줘봐 <웃음> 우리가 거인 변신 할수 있는 건가? 그러면? <웃음> 이건 뭐야 깃털처럼 가볍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몸이 그냥 증발해 버려 에어처럼? 이러면서? 공기처럼 걔네 피가 아마 힌트가 될수 있을까? 뭐 이런식으로 써있는데? 음. 그러니까 이걸로 피 뽑으란 얘기네 빈 주사기가 간다. 나왔어? 네빈 주사기가 나왔어요 아 진짜? 우와 제피 뽑아 오오 발차기 했어 제 방금 뭐야 저거 우와 점프 오, 오, 오, 우와 오, 발차기 너무 우와! 너무... 우와! 조심 우와 아! 야 하나 더 나왔다 뭐? 어? 야, 시에니가 된 거야. 야, 시에니가 거인이었어 방금.